자, 갑작스럽지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십덕입니다. 인생 애니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가 애니라 당당하게 답하고 최근 김혜레칼날 극장판도 뜨자마자 극장가서 관람하고 넷플릭스랑 라프탈 돌아다니면서 보내니 또 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보는 그런 씹덕이죠 아 근데 카오보이 비법 대체 어디서 봐요 아니 보고싶어도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중 학원물 중에서도 꽤 재밌게 본 애니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암살교실하고 히로아카를 꼭 꼽습니다 그런데 어라? 히로카게임이 나왔네 라이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무슨 애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십덕력을 발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는 전체 인구의 80%가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시대 이중에서는 초능력을 나쁜 짓에 사용하는 빌런 그리고 이들을 저지하고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히어로 바로 주인공들은 이 히어로가 되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이야기죠 히로아카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같은 무능한 방구석 찐따와 같은 데쿠가 올마이트와 같은 히어로를 만나 한층 한층 성장해가는 걸 보는 맛이죠 거기에 주인공 못지않게 매력적인 수많은 조연들은 덤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나온 게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최강 히어로는 애니메이션의 맛을 꽤나 잘 살려놓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게임의 퀄리티가 꽤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원작인만큼 카툰 렌더링을 사용하였는데 캐릭터들의 모델링이나 모션 이펙트들을 보면 원작과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전투시스템 또한 자동사냥이 있긴 한데 수동시스템을 디폴트값으로 놓고 개발한 느낌이라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투를 치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 영웅마다 특수한 반격기를 날릴 수 있으며 각종 콤보가 존재하여 여러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콤보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모션이 나가는 콘솔에서 볼수 있던 굉장히 하이퍼한 격투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를 기반으로 여타 수집형 rpg 게임처럼 그냥 자동으로 돌리는 pvp도 있지만 수동으로 조작하여 실제 격투 게임을 즐기듯이 구성되어 있는 pvp도 있어 직접 조종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 밖에 pv나 여타 컨텐츠들은 대부분이 자동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거나 난이도가 높은 긴급사건이나 사무소 심사 같은 컨텐츠들은 보스의 강력한 패턴들이 존재해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높은게 아니라면 수동 조작을 해야 어느정도 수월하게 클리어가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콤보나 이해도가 없다면 점점 클리어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전투적인 감각 뿐만이 아니라 원작의 소스들을 컨텐츠로 잘 녹여놓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도시인데 오픈월드라고 하긴 뭐하고 세미 오픈월드급으로 거대합니다. 그냥 모양 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종 서브 퀘스터 미션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작에 등장했던 여러 히어로들을 n p c 로 만날 수도 있죠. 그 밖에도 UA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하우징 컨텐츠로 사용한다던가 UA 고등학교의 반 개수나 올마이트의 모교명을 퀴즈로 내놓는 등 팬들이라면 여러모로 소소하게 재미를 느낄만한 요소들을 잘 배치해두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놨지만 게임이 수집형 rpg인 만큼 뽑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이 게임의 천장은 괜찮은 편이며 구성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뽑기들은 10단위 30단위 최대로는 100단위의 천장이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뽑기 횟수를 누적시켜서 나오는 보상이 쏠쏠한 편이며 10단위 뽑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상급의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10번가량의 뽑기만 진행하게 되면 무리없이 영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천장이 초기화가 되는 독특한 스페셜 뽑기 시스템은 매일 구성이 변경되는데요. 이 이벤트의 일정을 인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언제 팔리는지 언제 돈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여기에 확률 표기도 어느 나라의 게임사들처럼 꽁꽁 숨겨놓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표기해놓았죠 이제 단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전투의 구성 자체는 괜찮은데 완성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적군을 상대할 때 더더욱 두드러지는데 예컨대 올바이트를 접근으로 상대할 때면 큰 기술을 사용할 때 빼곤 거의 입을 다물고 전투를 하다보니 올바이트가 아니라 그냥 스킨이 핀 더미를 상대하는 느낌이 들죠 분명 성우진도 여럿 기용한 것 같은데 사운드가 너무 빈약한 게 전투에서 큰흠중 하나였습니다 수동 자동 전투에 대한 비율도 아쉬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게임이 수동 전투에 나름 공을 들인 편인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한정적이에요 물론 어느정도 수동 조작에 대한 메리트를 구성해놓긴 했지만 단순히 pvp 뿐만이 아니라 클리어 횟수가 적고 보스가 매우 강력한 몇몇 소수의 컨텐츠에 한해서 강제로 수동 조작을 도입했다면 좀더 게임의 재미를 살릴 수 있었을텐데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게임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 팬심을 자극시킬 정도의 원작 느낌도 풀풀 풍기고 있다보니 원작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한번쯤 찍먹해볼 정도의 가치는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루스트라